자, 마비노기 2프. 마비노기. 만약 이랬다면. 만약 일레시안이 키홀 편이었다면? <웃음> 아, 여러분 이거 어때요? 만약 박지성, 김연아, 임영웅, BTS가 저 마비노기 해요. <웃음> 서버 터진다. 서버 터져 진짜. 실제로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진 메이플스토리 였잖아 실제로. 그죠? 판파 때, 싸이가 일단은 오빠 밀레시안 스타일 한거 뽑아주고, 박지성, 손흥민이 마비노기 문양 새겨진 공을 드리블 하면서 오면,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성화 붙인다. 그치? 이러면 이거 끝장난다, 이거.